IMF의 여파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망했지만 저희 하나로통신 주식은 떡상을 하고 큰 돈을 벌며 인생이 변화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PC방 위치는 성북구대학교 근처였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번갈아 가며 이 교대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1999년은 IMF의 태풍이 지나갔지만 힘든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기업이 도산했죠. 뉴스에는 한 달에 20만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기말 분위기라 그런지 닷컴, i t 버블이라 그런지 대한민국 케임산업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듬게임의 최단성기 시대였습니다. 동네 오락실은 모두 댄스 또는 건반 두들기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놀았었고 오락실이 좁은 곳은 오락실 밖에 기계를 두고 영업을 했죠. 특히 당시 의 고속터미널 지하 1층 신세계 백화점과 마주보고 있는 3호선 입구의 경우 오락실 여러 곳이 영업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에는 흥겨운 음악이 항상 넘쳐났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가정에서도 ADSL을 이용한 인터넷 보급이 한참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저의 하나로 통신이 폭등한 건지도 모릅니다. 스타클프트는 TV에서 대회도 했고 리니지의 돌풍은 대단했습니다. 사상 최초 10만 동 접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의 움직임이 너무 느려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호리호리한 대학생쯤 되는 녀석이 구석자리에서 리니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밤새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더니만 사흘째 계속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간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잠을 자고는 컵라면 먹고 또다시 죽어라 사냥하는데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약간 겁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손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폭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폭들이었고 면대도 있으신 분들이었죠. 조폭들도 저희 PC방의 단골 손님들이었죠. 하루는 조폭이 목도리를 놔두고 갔더군요. 명품 브랜드의 목도리여서 카운터에 보관해 놓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조폭들이 난리가 났다며 사장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못 찾겠다고 하여 부랴부랴 PC방으로 가서 보관한 목도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스쯤 돼 보이는 사람이 목도리 잘 보관해서 고맙다며 정직하고 착하게 보여서 좋다며 앞으로는 형님이라 부르고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러 옵니다 저는 속으로 미네 같은 형 분적 없다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부집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리니지하던 대학생은 나흘을 넘겼습니다. 정확하게 1 0시간째 게임 중이었죠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PC방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빈약해서 PC통신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금도 우불이었고요. 사장님은 대학생이 먹취할까봐 무지 걱정했습니다. 대학생이 화장실이라도 갈 때면 꼭 제가 같이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했죠. 닷새째 되던 점심 무렵 순간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PC방 문을 나감과 동시에 계단으로 잽싸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뒤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층에서 올라오던 조폭과 대학생이 충돌하였고 이내 일어서서는 대학생은 다시 도망갔습니다. 조폭들은 바로 도착하고 몇분안 돼서 바로 잡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뚝배기 몇대 맞았습니다. 정말 세게 맞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바로 나오셨죠. 사장님께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하니 대학생이 무릎 꿇고 빌면서 아이템으로 검 하나만 얻으면 요금 내고도 남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렇게 됐다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담배를 피며듣던 조폭들이 깜짝 놀랍니다.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이냐며 얘기 좀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PC방 요금을 정산해주면서 4명의 조폭들이 대학생에게 리니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기를 며칠 사람들이 몇명더 늘어나더니 졸지에 이곳은 리니지 전용 PC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폭과 대학생은 같은 혈맹이 되었고 보스 형님이 군주가 되었습니다. 인원은 대략 10명으로 늘어났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조폭들은 억소 관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만 이때도 대학생은 쉬지 않고 미니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게임비를 스폰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의 새해와 동시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비한 지운의 대머리 아저씨는 PC방에서 HTS를 여는 첫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주식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나올 때였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통신으로 대박이 터진 뒤 입시를 위해 주식을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허나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사람이 잠깐씩 담배를 피로 밖으로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전직 증권사 직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부터는 이 사람을 증권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증권 아저씨는 남들에게 과시하고픈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로 통신으로 돈 벌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니 저에게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군요.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평선과 거래량, 각종 지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주식할 준비도 안 되었던 천상줄인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소프트웨어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든 다이얼패드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만 있으면 앞으로 전화 요금은 거의 공짜 수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저보고 마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 PC 방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사운드 블러스터에 범들로 들어있던 조작판 마이크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합니다. 많이 끊기고 소리가 조약했지만 전화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얼패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칭투도록 설명해줍니다. 같이 듣던 저와 사장님은 21세기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술의 당일 주가를 보여줍니다. 10만원? 에 제가 얼마 전 봤던 2천원짜리 주식이 맞는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증권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주씩 매일매일 사. 지금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에 못살 주식이거든. 그리고 수일이 지나면서 PC방의 모습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위니지에 하는 조폭 형님들 반, 주식하는 중년 아저씨들 반으로 말이죠. 재미있는 건 주식하는 아저씨들이 생겨난 이유가 증권 아저씨가 다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팍스넷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과거같이 객장에 3,3,5 모여서 찌질한 정보 공유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개미들도 이곳을 통해 보급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팍스넷의 제야의 보수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퍼 개미가 많이 등장했던 시기에 저희 p c 망은 미니즈 파벌과 주식군단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IT 버블이 만들어낸 현상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에서 저희 사장님도 주식쟁이가 되었습니다. 증권 아저씨의 언변에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말이죠. 저는 이때가 마지막 PC방 알바 기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나름 게임 지식이 풍부하고 손님들과도 잘 어울리는 제가 계속 남아주길 바랬지만 저는 공부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스토리는 이러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14만원이 넘었던 새로운 기술이 1월에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PC방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고 이때 주식군단의 멤버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다시 진격의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코스닥 상한가는 12%였고 매일 점상 혹은 점상 후 아래 껍이 나와서 물량 다 털고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장중에 숨쉬기 힘들다. 심장막이 걸리겠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라고들 하시며 매일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마치 액션 게임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이 끝나면 모두가 행복의 웃음꽃을 피웠고 미니즈 파벌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꽤나 시끄러웠거든요. 저는 PC방 알바생이 아니고 청소하고 밥해주는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었고 당시 의 정글과도 같았던 동물의 왕국 안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서로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듯이 주식분단과 리니지 파벌 간의 조심스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엄청난 상승에 솔직히 박탈감을 느끼며 대학 등록금을 쓰지 않았던 저 또한 살짝 후회를 했었지요. 주식 좀할걸 말입니다. 이때는 각컴 관련 주들의 폭등 시기로서 어딜 넣어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식을 했더라면 입시학원은 물론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